남들이 봤을 때 정말 부러울 게 없는 분인데 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으어어! <웃음> 갑 우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언양의 산신도령입니다 산신도령님께 점사를 보시다가 그렇게 이제 우시는 손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손님은 왜 점사도 그렇게 우셨는지 예, 말하자면 조금 길지만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랑사에서 기도를 어쨌든 3년 회차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제자기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저는 사랑사에 왔을 때 자리가 없을 때 아니고서는 되도록이면 앞자리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좀 비슷한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자리 쪽에 앉으시는 분들 사실 제가 얼굴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오시면 인사드리고 이러기는 잘 모르는데 제가 또 제자되고 유튜브를 하니까 알아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이제 사랑사에서 인사를 한번 드렸던 분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전화 연락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드리고 점사를 봤는데 딱 이제. 이분은 보니까 뭐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배달을 위주로 하는 족발집 있죠? 근데 요즘처럼 이제 배달이 흥하기 전부터 예전에도 족발집이나 배달을 했지만 사실 식당 운영하면서 배달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 분은 약간 그런 쪽에 통찰력이 좀 좋으셔서 그런지 그런 게 터지기 한 5, 6년 전부터 아예 그냥 홀에는 거의 이제 받는 게 없고 다 그냥 배달 가는 걸로 해서 부부가 두명 그리고 아들 한명딸한 명이 같이 이렇게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제법 잘 됐대요 그래서 뭐 재산적인 부분 제가 자세히 여쭤본 건 아니지만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10년 이상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아파트도 두채 이상 있고 아들 딸들 뭐 결혼하는 거 자금이나 이런 것도 사실 뭐 걱정은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부러워요 더군다나 사랑사 기도도 이렇게 오시는 분이고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부러울 게 없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가그렇 <웃음> 우시는 거예요. 왜그 있죠?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보니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허 <웃음> 이러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진짜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가? 거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그때 순간에 이제 조상님이 실려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어? 건강도 좋고 부부 인연도 좋고 자식들도 나무럽지 않게 크니까 다 좋다 여기지만 니속에 네 누가 알겠노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피는 몰리는 거 누가 알겠노 막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실려가지고 그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맞다고 돈도 좋고 다 좋고 좋은데 남편하고 있으면서 남편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다 받아주고 자식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받아주고 받아주는 입장이니까 식구들은 편하죠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나 편하게 여기잖아요 그 어머니가 내시는 60 넘으신 고살님은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야 들어주니까 식구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 아우 진짜 대단하다고 막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 막뭐 소위 말해서 뭐킹왕짱이라고 해? 뭐라 그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거를 어디서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오고 하는데도 요새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잘못 왔어 그러니까 기도도 잘못 오고 이랬는데 그런 마음 상황이 이제 배달이 요새 좀 많이 집중이 많이 돼있잖아요 심할 정도로 식당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도 잘 되던 그 업종에서 잘, 잘 나가던 가게지만 경쟁업체가 많아지니까 그것도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대 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알겠지만 소위 말해서 SNS라고 하잖아요 SNS나 뭐 그런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잘 못하시잖아요 그냥 맛으로 승부하고 사람들 입소문으로만 하는데 버거운 거죠 그런 의견을 내고 싶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남편한테도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속아지만 계속 하는 거야 그때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그간에 그래도 많이 빌고 닦았어서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너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쳐서 지금보다 더 마음이 힘들었고 마음이 힘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돈도 날리고 남편하고도 틀어지고 자식들하고 섭섭해지었을 거다 근데 너가 요새 좀헤이해졌지 않냐 그헤이해졌던 마음 다시 잡기 위해서 이런 계기가 된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조상님 찾으면서 기도하시고 초 켜시면서 빌어주시라 그리고 어렵긴 하겠지만 남편분하고 같이 오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아니나 다를까 이래저래 투덜대고 막 이러긴 해도 기도는 사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 가자 그러면 자기 태워주고 잘 온대 근데 사실 그게 어디에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태워줘서 오는 거랑 내네 발로 운전해서 오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게라도 오고 가시는 거 같이 오면 그것도 되게 좋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맞추셔서 같이 오시란 얘기를 했고요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좋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속에 그 응어리나 자기 안에 한이 맺힌 거는 자세히 들여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를 정말 이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남들 시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얘기하기 힘드실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조상님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궁금하실 때는 주변에 가까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경기 안 좋으실 때일수록 더 자기가 더 준비를 잘 해주시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 때문에 남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내가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좀더 멀리 뛰어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